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포렌조 보떼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네, 포렌조 보떼 제품 중에서도 2021년 봄 컬렉션! 신상인거죠? 립 제품과 함께 아이섀도우! 작년에 출시된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포렌조 보떼 하면 고양이 모양의 귀여운 뽀짝 립 제품을 좀 연상시키는데 저는 그 제품은 아직 써보진 않았고 저는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를 좀쓴진좀 좀 됐어요 제가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하나를 또 사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리뷰할 제품은 2021년 신상 제품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제품이에요 같이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첫 번째로 리뷰해드릴 제품이 2021년 새로 출시된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바로 요 제품이에요. 바로 요 제품. 요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이스처 프라이머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거예요. 좀 다른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살짝 테스트를 해보긴 했어요. 근데 기존에 출시되었던 모이스처라이징 S 제품과는 또 다른 촉촉함이 있더라고요. 우선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을 살짝 보여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네이팅 프로텍팅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궁홈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은 단종이 된것 같아요. 판매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아껴서 쓰고 있는데 여기 없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어. 안에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펄이 자자자자란 펄이 정말 미세한 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서 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 화사하면서 이펄 베이스가 안에서부터 이 펄이 뚫고 나와가지고 엄청 촉촉해 보여요. 그리고 요 제품이 살짝 촉촉한데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세미매트한 베이스를 좋아해서 일루미네이팅 프라이머로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저는 내 요즘에 아껴 쓰고 있었는데 단종이 됐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이스처 S 프라이머, 요 제품. 요 제품은 제가 사실 두 통째 쓰고 있어요. 모이스처 프라이머 S 제품인데, 제형이 아까랑 조금 더 다르죠? 약간 흘러내리는 요런 제형인데, 촉촉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포렌조의 프라이머의 제품은 약간 숨은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쭉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모이스처 프라이머 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촉촉한 타입보다는 약간 세미매트한 촉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은 촉촉한데 겉은 보송한 약간 그런 타입의 모이스처 타입이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제품 두 가지 제가 오랫동안 썼잖아요 그 제품보다는 정말 되게 촉촉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더라고요 제가 손등에 올려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소량을 올려봤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프로텍팅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게 올려지면서 투명하게 비춰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모이스처 S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면 그래서 좀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촉촉하게 느껴지면서 끝 마무리감이 정말 세럼을 올린 듯한 촉촉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 어 진짜 좀 촉촉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피부에 올려서 비교해 볼게요. 음. 저는 기초를 바를 때도 되게 둥글게 둥글게 돌리면서 바르거든요.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메워주면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더 프라이머 효과를 더볼수 있어요.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는 게좀더 효과적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주이나 이런 모공이 넓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한번더 레이어링해서 둥글게 둥글게 발라서 모공과 요철을 메워주고 피부를 정리합니다. 지금 한쪽은 발랐고요. 이쪽은 바르지 않았어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핑크 베이스의 1호이고요. 오렌지 베이스 컬러의 2호도 있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한 마무리감은 물론 피부 컬러가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톤업 되는 게 특징이에요. 확실히 세럼 형태의 프라이머라서 그런지 마무리감도 촉촉해서 광채감을 볼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SPF 50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도 있어요. 프라이머 위에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 을 올려봤는데요. 콧볼 사이사이 모공이 넓은 나비 존을 보면 알겠지만 모공을 좀더 메워주고 피부의 요철을 정리해주는 걸볼수 있어요. 포렌조 시그니처인 고양이 참이 함께 있는 2021년 스프링 컬렉션 아이컬러를 보여드릴텐데요 저는 사실 포렌조의 특징인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소녀감성이 담겨있는 패키지예요 포렌조의 패키지는 항상 그 안에 선물이 담겨있을 것 같은 패키지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케이스를 열어 섀도우를 보면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봄을 알리는 핑크 컬러와 함께 브라운 컬러까지 기본적인 컬러이면서 정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컬러들이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고 촤르르한 펄감들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핑크 컬러는 자잘한 실버 펄과 중간중간 포인트 펄이 담긴 핑크의 느낌을 주면서 각도에 따라 바이올렛 컬러로도 보이는 바이올렛 핑크 컬러예요웜쿨의 느낌을 다 갖고 있는 컬러입니다. 실버 가득 라이트한 핑크 컬러예요 언더 또는 눈썹 뼈에 사용하거나 하이라이트로 사용해도 좋은 컬러입니다. 브라운 컬러는 초콜릿 가득 담긴 핫초코를 연상시키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기본 베이스가 펄이 가득 담겨있어요. 실버와 브라운의 차잘한 펄들의 조합으로 핫초코 브라운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의 컬러이고요. 펄 베이스다 보니 광택감도 도는 컬러표현과 각도에 따라 컬러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아이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음영감을 주고 핑크 컬러를 동공 위쪽으로 톡톡톡 올려 눈을 살짝살짝 살짝 감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핑크의 설레임을 연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핑크의 컬러로 언더 쪽과 눈썹 뼈 쪽을 올려서 촉촉한 눈과 눈썹 뼈의 볼륨을 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은 역시나 신상이죠 리퀴드 루즈 샤인 제품인데요 일단 포렌조 제품은 향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선 꽃향이 가득 잠겨 있어서 꽃을 하나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립 제품도 향이 엄청 좋은데 아이 컬러 제품에도 같은 향이 나더라고요 전좀 향이 약하거든요.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제가 리뷰할 컬러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컬러는 1호 컬러인데요. 안쪽에는 은푹 들어가 있으면서 끝부분이 뾰족해서 입술의 안쪽에 컬러를 적당히 올릴 수 있으면서 마무리를 균일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어요. 제형 자체는 쫀쫀한 글로즈로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아닌 가볍게 코팅되는 느낌의 쫀쫀한 글루즈예요. 신기했던 게 플럼프처럼 시원한 쿨링감이 있는데요. 자극적인 쿨링감이 아닌 은은하게 시원하게 느껴져서 입술도 플럼프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1호는 레드 컬러가 채도 있는 클래식한 레드 컬러예요. 너무 쨍한 채도 있는 느낌이 아닌 적정선을 지키는 상큼한 클래식 레드의 컬러예요. 글로즈라 착색은 없었습니다 입술에 살짝 올려 컬러를 보면 글로즈 타입인데 투명하지 않은 글로즈 타입으로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퍼져나가는 연출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틴트를 바른 듯해 보이고 아니면 촉촉한 립 컬러를 올린 듯한 연출이 돼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한 레드 컬러입니다 한번더 컬러를 올리면 글로즈 타입이라서 입술이 탱글해 보이고 도톰해 보이는 느낌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즈 타입인데 컬러 발색이 엄청 좋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생각 외로 컬러 발색이 좋고요 내추럴하게 컬러 표현이 되는게 정말 놀랬습니다 이호 컬러는 눈으로 봤을 때 자연광으로 보이는 컬러가 실제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럼빛 레드의 컬러로 쿨톤 분들이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살짝 올렸을 때는 플럼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연출이 돼요. 한번더 올리면 플럼빛 레드와 체리 컬러가 오묘하게 섞인 컬러로 잘 익은 과일을 연상시키는 듯 과즙 가득한 느낌이에요. 3호는 푸시아 핑크 컬러인 것 같으면서도 연한 다홍빛 핑크빛이 감도는 팝한 핑크 컬러예요 컬러를 보면 아시겠지만 봄을 연상시키는 립컬러이고요 입술에 살짝 올렸을 때는 뉴트럴 톤에도 어울리는 핑크 컬러로 연출이 되고 MLBB 컬러로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한번더 올렸을 때는 팝한 느낌이 가득 담긴 상큼한 핑크 컬러를 연출해 주는데요 벚꽃 피크닉을 연상시키는 듯봄 기운이 가득 느껴지고요 생기 넘치는 컬러입니다 7호 컬러는 명도가 살짝 낮은 레드 컬러로 메이플 트리를 연상시키는 레드 컬러예요 실제로 봤을 때는 조명광으로 비춰진 컬러가 실제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입술에 올리면 자연스러운 입술 컬러로 표현이돼서이 컬러는 사실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발라도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레드 컬러의 립밤을 살짝 올린 듯한 느낌도 들어서 내 입술같은 치트키로 연출하고 싶을 때딱 좋은 것 같아요 한번더 올려주면 메이플트리 컬러를 연상시키면서 살짝 칠리한 레드 컬러로 은근 섹시한 컬러 표현이라 저는 참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짝 올리면 치트키 한번더 올리면 섹시 한 가지 컬러로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이 컬러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 8호인데요 코랄 가득 담긴 핑크 컬러입니다 마지막 컬러는 실버 컬러에 펄이 가득 담겨 있어요 펄이 촌스럽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은근하게 들어가 있어서 입술을 좀더 볼륨있게 해주고 광채나게 표현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입술에 살짝 올리면 기존에 많이 봐오던 코랄빛 핑크 컬러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한번더 올리면 핑크 컬러보다는 코랄 느낌이 많이 나는 코랄베이스의 핑크 한방울 느낌이에요. 사실 펄은 실제로 보면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기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데요. 정말 미세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폴렌조 신상 립 제품과 함께 아이섀도우 그리고 프라이머 제품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미지와 함께 오늘도 예뻐지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미지뷰티의 미지였습니다. 안녕!